사라님. 네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구라는사람이죽었는데그게제아버지라고제 어머니를 찾고 있는데요. 혹시 기록 좀볼수 없을까요? 여기 사는 사람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? 수진 씨, 양말 세 짝이 한 세트인 이유 알겠어요? 새캬레가 있으면 버려지는 건 구멍난 한 짝이면 충분해요. <웃음> 사람도 마찬가지예요. 구멍난 양말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.